이거? 그렇지. 이거야. 이거 카키 oh, yes, yeah. Let's go. You know how I feel there? Yeah. Let's go. 와썹. <웃음> 케이! <Yeah>. 자, 오늘 그래다 남자 오는 거는 안 좋아해요. 부담다. <웃음> 자,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랩하고 있는 카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랑 님의 오랜 팬이고요. 뭐랄까? 최근에 멘탈적으로도 안이 약해져. 아! <웃음> 요. 요! Okay. 요. <웃음> <웃음> 나도 오늘 래퍼 스타일로 Hey Mary, Hey Mary and you know choose <웃음> 이런 거 해야 된대서. 요. LV? <웃음> LV. 요, LV. 오늘 아웃핏 점수로 드리자면은 10점 만점에 <웃음> 3.8 정도다. 가! <웃음> 이번 LP 주제가 뭐예요? 아, 이번에 이제 싱글이고 제목이 파쿠르예요. Do you know 파쿠르? 나 파쿠르 신이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할줄아세요 파쿠르? <웃음> <웃음> 야 r e you sure? I'm sure t h 생존 파쿠르. 좀 해봤어요? 이런 이런 좀 i 아, m 좀 I'm g 아니. n 아니! 아니면 지금 우리 밴드로 하 r 아그 정도는 아니에요 밴드 정도는 아니다 근데 강력하지 않다 자 15개 하겠습니다 컴온 k o u 좋아 좋아 자다 좋은데 네. 자 여기서 천천히 느리게 느낄 거야 You feel me? 오. Feel this 오. Feel this 오. 음 좋아 좋아 좋아 아 조금만 더 느리게 자1 2 3자두개 남았어 1 2 3자1 2 3 어!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오 오케이 시작부터 후끈후끈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갱스터 느낌 나 네, 좋아요 표, 표정, 표정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어, 살아났죠 네. 지금 살아났어요 지금 네. 딱 귀가 제일 살아났어요 <웃음> <웃음> 너무 뜨거워 네, 지금 지 네. 귀가 제일 많이 살아났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갱스터 레이 되는 거예요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스윙스 님께서 헬스장 차린 게 아니에요 그치 진피티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웃음> 맞아요 같은 팀네이 <웃음> 나인 <쇼비9> 때 어땠어요? <웃음> 너무 좋았죠 윙스 형그진피티도 실제로 한번 데리고 가주셨는데 아 진짜? 네. 네, 형은 진짜 힘이 <웃음> 어나더. 어나왔던가요 어나다 진짜 진짜 잘 들어요. 데드도 그냥 한140 그냥 뽑으시고. 아, 140으로 놀랬다 웜업 없이. 아, 뭐 없이. 그냥 갑자기 140으로. 그냥 드셨어요 그냥 어, 그런 놀랬다 어. 그러가지고 어, 그랬어. 요와석 스윙스. 물도자! 뭐라 그러지? 옛날 랩을? 올드스쿨? 아니 올드스쿨까지는 아니고 붐뱁 어? 붐뱁 말고 어떤 거? 게토! 게토, 게토랩! 게, 게, 게토 랩 되게 좋아해요 뭐 일단 예를 들어서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차 위에 여자들이 앉아있어요 <웃음> 맞아요, 돼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뭔지 아시죠? 잘하네 옆에 무조건 아리따운 여성분이 앉아계셔야 앉아 돼요 그리고 토어킹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힙합이지? 그게 힙합이죠 네. 맞지, 맞지 아자음 각기, 각기 이로와뭘 <웃음> 뭘 도와드릴까요? 잠깐만 <웃음> 네. 어 뭐야? 1 0 맞아요 네. 어아 본인 뭐? 못 느꼈어요 뭐뭐요 뭐예요? 뭐예요? 아이 이거 서로 위치가 다른데? 아 그러네! 아! 아 왠지! 왠지 약간 아! 아 골...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나 마포럼... 지금 짝가슴 될 뻔했어요 죄송해요 하나 아. 오우 둘 아,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그럼 느껴야죠 와자 만져봐 와 지어봐 잡아. 야 머리를 머리 공개 되면 어떡해 각기야 각기 잡아가 너무 웃겨가지고 오케이 레츠고 오, 일곱 오, 장난 아니다 여덟 메이아이 <웃음> 와 키워준다. 언제쯤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네버 네버 <웃음> 여기 있잖아 네버 <Never. 웃음> 잘할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저 이번에는 아예 좀 남자로 가고 싶어서 올해는 뮤직비디오에 무조건 네. 총 쓰십쇼 <웃음> 아 몸이 <웃음> 아니이 아, 아예 아니라. 뮤직비디오에 아, 강예좀 보여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슴, 야 가슴이 넓다 좋아 좋아 4 형님 지금 페이스를 보세요 <웃음> 이미 갔잖아 지금 맛이 가갈거 같은데 디지스 게로야 아 이게 운동이구나 늘 맛이 가 있어야 돼요 와, <웃음> 진짜 내가 하던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그냥. 아니다 그럼 어... 지금 이제 몸이 지금 빨갛게 달라고 오르고 지금 막 어금니 막 부서질 것처럼 세게 불고 어 여기가 이, 이거네 아니 왜나 <웃음> <아니, 웃음> 아, <난> 몰랐어 아, <웃음> 포인트를 정확히 아니,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아니, 그 포인트가 보인지 몰랐는데 내 얘기는 이 사각형이네 사각형. 예스, 예스. 아, 좋아 좋아 좋아 느낌 왔어. 저는 그 진짜 갱스터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알아요 누구 누구 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 아루 봐 나를 나를 나를 말은 없아라 아라 아라 아라 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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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돼. 오케이 그게 갱스터 패 a r 이스오 갱스터 패 n 다이스 e r p a r a d g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94년생 MG는 아니 아니... m g 긴 한데... m g 긴합니다 Push. 도와주세요. 오케이 도와주세요. 밀어 밀어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지금부터 i r o Miro, m i r 같이 해줄 o Miro. Miro, 밀어 <목소리> <목소리> PUSH! 자, 두개 남았어, 가만 형이랑 같이 렛츠고! 굿! Mm. 뭐야, 쿠아 Show me n o s o i n g Fight! 오케이! 케민년에 우리 카키 멜론 1등 간다 안돼, 유진 씨가 1등 해야 돼, 2등 간다 <웃음> 그럼 3, 3, 르세라핌까지 해서 3등으로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네. 네, 거의 이게 지금 보면 10, 10, 10, 10 50, 100kg거든요, 지금 여러분 두 번에 와우, 오마이 갓, 와우 오하오죽오 거야. 나하오오야오오안돼죽오오오오돼오죽오오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네. <웃음>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아, 오늘만 사는 사람이란 얘기야 원빈 대사 따라... 오늘만 사는 놈한테 내일만 사는 놈은 죽는다 들어들어트 나이스! 오 여덟, 아홉, 다섯, 와, 진짜 쉽다 근데 여섯, 와, 일곱, 와, 미쳤어. 들어가 안 들어가. 미쳤어. 세개 줘. 와, 맞아. 미쳤어. 우와. 따라해. 따라 해. 따라 해. 따라 해. 따라 <웃음> 하지 마. 따라 하지 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건 마랑 마랑. 오케이, 오케 싫어하셔.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가슴만 비고 가슴 피고. 그렇지. 아, 좋아. 좋아. 나 알아 려 비. 심장이 좋아. 여기 여기 여기 발이 비두아 같이 모기를놓 한번 시작 네. 와. 팔을 <웃음> <짠. 웃음> <웃음> 이렇게 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붙어 있어요. 네네. 여기서 요놈을 끌고 와서 이렇게 모아 준다 는 이렇게. 봐 봐. 이렇게 모아 줘. 저런. 이들을이 겨드랑이에 가깝게 붙인다는 느낌.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카키! 예, 예! Let's go! You know how we e o that! Let's go! 팔만 지직 팔만, 팔만. 팔 쪽에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잖아. 팔만. 팔 그렇지. 등 쓰잖아, 지금. 살짝 우고팔 앞으로. 보면 이렇게 네. 해도 이두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힘이 많이 들어가. 오케이. 뒤로 가면 이게 등 운동이 되거든요. 오케이. 가슴을 이때도 들어줘요 그쵸 이렇게 구부러지면아 오케이 힘의 백정원 앞에서 번 다른 거는 됐고 여러분, 뮤직비디오 한 번씩만, 꼭 봐주세요. 네, 그갱 갱갱갱 <웃음> 빵야 빵야 빵야 <웃음> 빵야 빵야 빵야 n <웃음> 야 예쁜 여성분들 나와야 a n g gang, gang, gang, g 는 n 야 g 야 n 야 g 야